이번에는 어. 시간 삼부작의 마지막 앨범, 음. 빅톤 님들의 시간 삼부작 앨범 마지막 쇼이스 앨범의 4번 트랙, 여러 플레이스. 일단은 음. <웃음> 수상 소감처럼들 네. 이 삼부작 앨범에 올 음. 출을 했다는 것에 그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하늘의 음. 아, 큰 수확이었어 작년에. 음. 음.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되게 감사하게도 음. 어, 지은님께서 여러 번또 음. <웃음> 쇼케이스 때마다 불러주시고 음. 팬콘도 사실 맞아, 맞아, 맞아. 못 했, 기대를 음. 못했었는데 불러주셔가지고 음. 팬콘 그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배러플레이스도 <웃음> 쇼케이스 때는그 발매된 맞아. 날 무대를 봤잖아. 음. 그래서 되게 생각지 음. 못한 선물처럼.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새 앨범도 참여하고 수록. 곡을 전부 다 무대를 보게 다 오, 봤어. 음, 된다 봤어, 세곡다 봤어. 그니까 기대를 못했는 맞아 되게 그 빅톤님들 덕분에 행복한. 네, 라고 까 일단, 응, 응, 응, 응. 받아야기를 좀 해야지. 응, 수상소감 말고 응, 응, 응. 어땠어? 작업할 응. 때? 그냥 나는. 산뜻한 곡이잖아, 음, 곡 자체는. 음. 좀맨 처음에는 <웃음> 리드를 받고, 좀 어. 어느 정도 이 세계관, 뭐, 이번 앨범이 약간 시간. 그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항상 내 선택을 주체적으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세계관을 담겨있는 리드를 주셔가지고 음, 음. 어, 무거운 곡이겠거니 했는데 음. 앵걸 앨범을, 아이가 음, 음. 데모를 틀어봤는데 음, 어, 맞아 제일 산뜻한 곡이어가지고 음. 그리고 그 데모를 들었을 때보다 녹음했을 때 음. <웃음> 그이젤 벌스 랩과트에랩가서랩서 들어갈 줄은 당연히 알았지 어, 그 약간 멤버분들의 음. 그 되게 애드립이라고 <웃음> 해야 돼 코스? 러 근데요? 근데요? 근네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나어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요 근데는데요 맞아 그래가지고 되게 그 부분이 정말 이 노래, 이 가사에 이동 음, 감을 더. 맞아, 많이 맞아. 맞아. 응, 응, 정말 응. 맛있는 시즈닝을 응, 응. 친것 같은 느낌. 그리고 랩 가사에. 응, 응, 응, 응. 그스웨러가 하고 스웨러가 음. 이런 라임을 너무 만으로 맞아. 넣어주신 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음. 보통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늘랩파트에 비워두게 음. 되잖아 선생님이 음. 음. 작업을 해주시니까 근데 음. 되게 그래서 쓸때 기대하게 돼 이거 어. 음. 완성되고 나면 또랩하사에 어떤 느낌이 음. 들어갈까? 플로우는 음. 어떤 느낌으로? 짜실까? 음. 네, 항상 완성된 게 우리가 살면 음. 되게 잘 어우러지겠고 어, 맞아, 맞아. 요 우리가 쓴그 음. 내용에 맞춰서 되게 이거를 짜주신단 말이야 음. 또 뭔가 작사가로서 만족감도 되게 크고 음. 너무 잘하시니까 되게 이미 마음으로는 여러분 호흡을 되게 맞춘 <웃음>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그렇지 <웃음> 난이한 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한 줄만 있어.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웃음> 인더 베로 프레스라는 게아막 계속 더 나은 곳, 더 나은 음, 무언가를 맞아. 계속 갈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음. 있는 곳이 이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 것들이 이미 사실은 배로 한 곳이다 맞아. 음, 이미 우리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음. 이런 메시지여서 음. 그래서 이게 막 대놓고 힐링 음. 이건 아닌데 음. 결국은 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힐링을 음. 하게 해주는 음. 느낌. 행복은 원효대사 할골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미 음. 배로풀 있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는 제목하고도 연결이 음. 되는 음. 거지 결국은 따뜻한 결말로. <웃음> <웃음>